연비야 근데 날아다니는 거 조금 빠르게 날아다닐 순 없는 거야? 없어 그냥 마음이 느려지면 돼아 그래? 응야 간다 연비의 편리함 한번 느껴보자 그렇지 완전, 완전 좋아 근데 어 좋아 야 꽃게탕 완전 제대로 사냥할 수 있어 그러네 마음을 좀 여유롭게 먹으면 그렇지 파워 컷 공중부양. 선생님 풀카울이에요, 학생. 선생님 저못 때려요. 진짜. 진짜로? 어 진짜 못 때려요. <웃음> 선생님. 내려면 선생님. 봐요. 선생님 못 때린다고요, 선생님. 어... <웃음> 선생님 저못 때린다니까요, 릴리즈. 그럼 방법이 나. 있어요, 학생. 부박. 잠깐만. 선생님. 내가 날아가 버려. 어? 잠깐만 관역이된것 같은 느낌인데요? 선생님? <웃음> <웃음> 선생님 진정해봐요 선생님 진정해봐요 잠깐만 어 피해주고 어 피해주고 학생! 어? 네? 총도 있어요? <웃음> 총이 왜 있어요 선생님이? 어? 나도 싸봐야지야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 클레이 사격인가 그거 같은데? 저깐 여기 있어봐 이제 룰렛 돌려야죠 자 그러면, 네. 라민님, 빡치신 김에, 룰렛 돌리도록하겠습니다제 h 빈제 k 빈 e v i n Check, Kevin. 금만 e 지 u m is in the w o 지 l d Chegum yogi. c h e g u 음... 왜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오늘은 역시 발전과제를 <웃음> 진행해.. <웃음> 그래서 발전과제를 진행할 건데 이제 저의 발전과제와 <웃음> 아 m 죄송합니다 안, 할게. 진짜 안 할게요, n o 할게요 r e I'm not s u r 죽이면 상점이래. 제 네, 죽이면 상점. 친구들아. 마같 사람이다. 즐거움 하고들아. 조심한. 지금도 뭐가 잘못됐어? 안돼 안돼 불로 태우지 마. 불로 태나 태우... 있어. <웃음> 선생님 빡빡하게 구운 건 제가 빡빡하게 구웠어요 나이스! 선생님. 네. 5교에는 케빈 학생이 떠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아, 미니를 네. 상점... 제가 죽일게요. 뭘 소리하는 거야? 아직 아니에요. 저의 발전 과제 진행도와 학생들의 발전 과제 진행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 메인 카메라인 캐빈 학생의 발전과제 진행도를 따르도록 하겠어요 근데 왜 지난번에 이거 지프차 하는거 했는데요 그 다음이요 오라늄을 얻으라는데요 선생님? 예? 음음 <웃음> 으음 음음음겨내라할수 있다 180초면 끝나요 선생님 엄맛 음. 선생님은 어더 굴려주세요. 선생님은 <웃음> 안 귀여워요, 안 귀여워. 이건 안 아, 귀여워요. 그거는 구수해요, 구수해. 이런 식으로 굴리는 게 아닙니까? 아예 구수해요 그건. <웃음> <웃음> 귀엽게 레미제람을 뮤지컬 보여주세요. 기대를 동시에 어떻게? <웃음> 하나하나 원샷 원킬 하세요 선생님. Okay. 음, 차근차근 띠애니는 네. 남은 발전과제를 보고 있는데 네, 네. 음, 무서운 우라늄을 캐야 할것 같아요 무서운 우라늄이요? <웃음> 그렇구나 그럼 우리 오늘 지하 탐험 가나요 선생님? 띠애니는 <웃음> 지하 무서웡 <웃음> 성공 성공 그 <웃음> 성공 해줘라 오케이 오케이 성공 성공 오케이 어. 성공 g 이제 저는 레미제라블에서 아까 그 노래보다 o n g o n g Song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 o n 아, 그러면 그 눈물 젖은 빵을 훔친 장발장을 모르시겠네요. 네, 그럼... 프리스타일 뮤지컬 보여주세요. <웃음> 프리스타일. 뮤지컬 선생님이 <웃음> 생각하는 장발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웃음> <웃음> 그걸 <그건> 레이가 <랩 웃음> 아니야. 선생님의 재해석을 부탁드릴게요. Yo shit. <웃음> Yo <웃음> bread drop that shit. 아니, 장발장? <웃음> 발냄새는 네, 마치 너희 집신발장와뽀 뽀뽀뽀뽀뽀~~ 어? 안타깝다 우라니움을 진짜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 오, 오. 위키 설명에 따르면 더 클로저 투 베드락 더 클로저 유아 투 우라니움 그니까 베드락의 각 예, <웃음> 기반암에 가까울수록 우라니움을 더 많이 캘수있대 음, 우리 갓나들 기반함에 가깝게 내려가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따구를 파서 핵실험을 해야되지 아겠습니까 <웃음> 거로디 거로디 우리의 위대한 핵실험을 위하여 우라늄 수급 작전을 시행하라 알겠습니다 명 받들겠습니다 위대하신 분홍신을 위하여 이런 어떻게 안잡혀가는거야 날래 일어나꿍실롱되지 말고 아니 근데 나오긴나오는거맞습니까아왜 나도 이렇게 하고 있지? 감사합니다. <목소리> <까만치 목소리> 뭔가 진짜, 진짜, 친구를 찾으려고 저 미션을 본진 같은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성공 눌러주시라요 진짜, 진짜, 왔습니다 날짜 성공 눌러주시라요 <목소리> 아! 아! 아! 5초까지 기다리라. 야 진짜로? 진짜로? 기다려 아, 주시라요. 갔나? 살려주습니다 살려주겠어. <웃음> 어. 열심히 하시라요. 어른 사자가 아름다른 걸렸어요. 오오오우라님이다오오 오. 선생님이 금방 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웃음> 발견했다. 발견했어. 발견했어. 캘때 데미지가 들어와요. 조심해서 캐야 돼요. 아아 아, 그러면 선생님 기다렸다 캘게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게 또 힐러기 때문에. 이거 캘게요 어 캐요 킬 아! 힐. 오, 독 걸려 진짜로 킬아아킬아킬아킬 <웃음> 근데 이게 하나밖에 안 나오냐 예킬 <웃음> 아니 아 근데 선생님이 옮기는 게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음 이걸 이제 화로에 구우면 우라늄이 나오 나오내다가 아닌데 나와요. <웃음> 근데 그걸로 곡괭이를 만들려면은 두세개더 캐야 되겠네. 그러네. 캡피 선생 궁금하게 있는데. 예. 여기 출구가 어디죠? 출구 출구.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해드릴까요? 여기 서 보세요. 먼저.. 아 먼저 들어가세요 선생님 <웃음> 문제가 있어요 아 예? 날고 있는 상태로 광질이 안되네요? 아 그런가요? 어떻게든 빠져나가 볼게요! <웃음> 네 선생님 거기 판 다음에 밑에 따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쭛! 어! 오라님 찾았다! 오케이! 나이스! 나는 지금 선생님 내보내기 대작전하고 있어 혜빈 <웃음> <웃음> 학생 이 높이가 한계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포기. 포기? 어? 포기하지 말아볼까요 한번? 음 포기하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 깜짝이야. 아하, 혜빈 학생, 우리 탈출에 성공할 때까지 열심히 해볼까요? 포기하지 마. 네 선생님, 전 준비가 되었거든요. 학생 저도 준비가 되었답니다 자 일단 가시죠 타이잘 맞춰야 된다 해. 지금!! <웃음> 진짜 광질이 안되네 이거 저 준비됐어요 선생님 와다나 어. 간다 예 오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이 하하! 하하! 하하! 다른 건 성공하셨으니까 <웃음> 성공으로 해드릴게요 고, 고, 고마워요 캐빈 학생 그나기기한 네. 여섯 개 남아 있었을 텐데 그거 맛있게 먹어요. 예. 면 네, 그러면은 저도 하나 넣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아, 좋습니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요요. 야, 매드 무비다. 매드 무비. 와!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부탁할게요. 이거 트와이스처럼. 음. 일단 문과는 글로 모든 걸 표현할 낼수 있는 그런 뛰어난 창의력과 상상력.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아니! <웃음> 문과는글싸이야 음. 진짜 미친 사람 같아 문과는 창작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야 아니! 문과는 졸업하면 그냥 울고 있을 수밖에 <웃음> 아니, 없어 아니 잠깐만 이거를 천초 동안 하고 있는다고요? <웃음> 잠깐만 그렇게 천초는 너무 한거아 이거를 <웃음> <아니에요>? <웃음> 천초 동안 지키는 아이들을 하고 있는 그거 어때요? 저희 우라늄 한개 찾으면 은 되는 걸로 이거 하다가 아 알겠어요 딱 하나 남았으니까 음... 어... 제가 이제 문과에게 정말 놀란 것은 예 우리 친구들은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나요? 물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물이... 물이나 어, 이거 우라늄인가? 선 네, 뭐, 우라늄 어디? 찾았어요 안돼 버렸어 이런 눈치 없는 자식아 하지만 그거... 문과 차영은 듣질 못하겠어 그거 우라늄 아니야 음 그럼 나머지 우라늄 두 개는 어디 있나요? 지금 라미한테 하나 있어요. 있고요 빗소리한테 하나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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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도. 저도 저도 이거 이거 나도 나도 이거 풀래. 음 우와. 오. 그거 나도 저거 할래. 엥? 아니, 행. 선생님 이상한 응? 거 나왔어요. 여보. 화성으로 가는 걸 성공하라는데요? 도지코인이에요, 우리 설마? <웃음> 화성 칼끄니까. <웃음> 화성 칼끄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제가 캐치를 알 거라고 어? 생각하시나요? 아 근데 시엔이 진짜 모를 수 있어 캐치 엄청 오래된 뮤지컬이에요. 노래는 어? 알겠지 그거. Memories 나나나나나나나 그게 거 그게 뭐인 어? 그게 뭔 알아? 나나나나나나 어 맞아 맞아 맞아 나나나나나나 그거 아닌데? <웃음> <웃음> 그거 아니야. 나나나나나나 그거 아니야. 나나나나나나 그러면 대충 지금이 순간하죠. <웃음> 지금 이순간 하죠 어, 지금 음. 이순간 이순간 지금 이순간 오! 어,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관지규 바라고 원했던 승관 어, 지간 간간간 지규미 승관 지규미 승관 원원원 어, 어? 화성인이 뮤지컬 보러 왔어요 선생님 어, 야! <웃음> 제대로 보러 왔다! 야 제대로 보러 왔다! 와! 와. <웃음> 마법처럼 제가 뛰어났어 잘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던진다, 던진다. <웃음> 지금 내겐 계속 뛰어나 계속 뛰어나 확신만 있을 뿐 계속 뛰어나 <웃음> 남은 건 이제 성례포승리포엔둔사라이라 쏴라 라 누가 나사? 그렇지 와 선생님 <웃음> 왜, 왜 부르죠? 선생님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다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이상아다 성공 명령까지 내가 취해 자자 <웃음> 왔습니다 다시 팝으허허 <웃음> <웃음> 파노 파 치파 아빠 1열 종대 1, 일열, 일열, 종대 일열, 종대 앞에서부터 아 번호 시작합니다. 시작! 앉아요. 1 어? 1번부터 셈미대. 셈미대. 어? 앉아 번호 시작. 하나, 둘, 셋. 네,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열쇠. <웃음> <웃음> 왜요? 빗솔 열쇠. <웃음> 미지, 아유 위스키가 <미지키가> 떨어져 있네. <웃음> 음 자리로. <웃음> <웃음> 더럽다. 자 먼저 우리 투디 학생 오늘 아주 묵묵히 잘 수행을 해 주었어요. 여덟 개. 오 <웃음> 어, 많이도 준다. <웃음> 비소락생, 하이! 리스키몇개 던졌죠? 4 8개 됐. 그러면 비소락생, 하이! 하이! 아 마카리 맛있다. 음 맛있다. <웃음> 자 주변 친구들에게 아주 거대한 피해를 끼친 두 학생은 예? 능력 변환. 아니! 아! 어, 와! 아! 아! 아! 이게 지금 아 이게 이 우라라카 이게. 아! 얼 아, 얼마나 재밌었는데 지금까지 이건 뭐야? 설마 나는 건가? 어? d o 이거? 선생님 잠시만요 아 그러면 a 빈 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예, 예, 상점 예. 부여를 하고 w h 생 t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헐! 0열개 제일 더러운 선생님을 <웃음> 만나가지고 개 10개. 10개. 10개. 1 0 아이씨 이 10개. 10개. 10개. 10개. 점다개 10개. 10개. 10개. 1